분 중에 아 이거는 진짜 신이 내렸지, 재인가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나는 뭐 재민 니 쌍님한테 투표해야지라고 해가지고 2번을 누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1번 아, 두분다 박빙일 것 같아요.라고 자 끝났습니다. 결과는요. 우와 결과는 재민 니 쌍님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산골생활 구초이즈님 영상을 보겠습니다. 산골생활 구초이즈님 영상은 어떤 영상을 볼까요? 아 고구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달고나 맛이 가득 고구마 만들기 이거 영상입니다. 고양이가 낮잠 자는 이곳에서 오늘 만들어볼 우리집 인기 간식 은 해보셨나요 식으면 얇게 썰어줍니다 여기에서 한번더 말린 고구마 구이 완성입니다 어느 날 양이에게 갑자기 찾아온 양이의 호기심을 이기진 못하나 봅니다 드디어, 겨울의 맑은 하늘, 찬란한 햇빛이 쏟아집니다. 친구들과 산책도 즐길 수 있게 된 이곳은 이제, 겨울이 끝나갑니다. 와와 와, 진짜 이거는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TV 어 그런 것 같아요 예 다큐멘터리 그런 와 정말 멋집니다 어 지금 빠르, 빠르게 예, 해보겠는데 진지수쇼님 영상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웃음> 잊지 않으셨죠? <웃음> 네자 그러면은 1번이 진지수쇼님 2번이 산골생활 구초 의전 님이십니다 예, 나왔는데요 깜짝이는 지금 산골생활구초해진님이 28표 진지구쇼님이 6표로 산골생활구초해즈님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산골생활구초해진님은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잼민이사님 영상을 먼저 예 보고나서 산골생활구초해진님 영상을 볼건데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이 한 볼게요 3월이라고 다 보면 아니다 월 말에 폭설이라니 눈이 날리는 소리가 영상이 짧으면서 끝났습니다 아 지금 1번이 재민희쌍님이시고요 2번이 산고생활구초이즈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투표 시작해주세요 우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재민희쌍님이 8표 산고생활구초이즈님이 29표입니다 아산고생활구초이즈님이 올라가게 됐네요 어떤 영상을 먼저 볼까요? 헤드투리니 네, 고무줄총 하겠습니다. 4개월 전의 영상이네요. 고무줄총 100발백종 못 하시 다음번에 제가 셀일러 교복을 입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써 번. 라 뭐라고 이씨 바람 땅기고 몰라? 아직 수백발 남았다 오 쫓이 났네 쿠키 영상 이아 쿠키 영상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웃음> 야너뭐 찍냐? 야 카메라맨 너뭐 찍냐 지금? 어 결승전 때문에 지금 상고에나구초진님 지금 15분 전에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원래는 이거 3월 1일날 공개하려고 했어요. 최초 공개 근데 우리가 운이 좋은 건지 지금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꼴을 결국 보험이라고 썸네일을 보면요. 어, 싸우시는 것 같은데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다. 어, 이 영상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볼게요. 3월이 코앞 인데도 아직 눈이 내리는 이곳은 인적이 드문 산골입니다 내 속도 터진다 이젠 연품을 교체할 차례 4월까지도 눈이 흩날리는 이것은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는라면 마당에 아이들과도 만난 것들을 하는 봄 노래가 장겹.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이에요. 네. 아두 분의 영상, 그, 질이 좀 다른데, 네. 하여튼, 빠르게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TV님 1번이고, 2번이 상고생활 구초이즈님.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실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와도 예, t v 님이 20, 29표입니다. 삼고생활구초희님이 15표로 와... 삼고생활구초희님 표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헤도TV님이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센터하우스님이 구초희님 너무 좋았어, 좋으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습니다 1분기 때 1등은 헤도TV님에게 갔습니다. 네, 오늘 일등하신 헤루TV님에게는 10만원의 현금으로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건강, 건강, 건강이 우선입니다 네.